그저 뿔. 그다에다 Pero, yo, no me d e s e j o yo y no t u e no p e d o o l i d a r la p n o t o r e n o d d a a a n d m d a a a m n m a m a m a n d n d n a a n d Oh, my God.